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누 기술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IT 기술을 통한 산업용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발표를 맡게 된 김철환, 이재영입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드밴텍과 이누 기술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제조업에서나 품질 관리를 위해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식품 또는 화학업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원재료의 변질 여부입니다. 이에 많은 공장에서는 원재료 또는 재료 창고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창고 환경 감지용 센서와 감지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미들웨어,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플랫폼,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어드멘텍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은 완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공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파워 MES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워 MES는 각 제조 현장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경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솔루션입니다. 또한 IoT, ICT 기술을 연동을 통해 생산설비와 생산 현장, 창고, 그리고 사무실을 연결하고 다양한 모바일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직관적인 사용자 UI를 제공합니다. 저희 파워 MES는 검증된 디플레먼 프로세스에 따라 크게 상세 설계, 전개, 통합 테스트, 안정화 네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각각 세부적인 테스크 정의를 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구현된 시스템 소개와 솔루션에 활용하고 있는 어드밴텍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 현황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S 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자 및 관리 담당자는 웹 기반의 화면을 통해 로그인하게 됩니다. 초기 화면에서 관리자 화면과 작업자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이후에는 메뉴가 나타나고 MES의 주요 기능들을 선택하여 기능 수행을 합니다. 또한 관리 담당자는 공장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요약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보와 생산 현황을 통해 작업 진척 현황을, 재고 현황을 통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고 확인이 가능하며 투두리스트 영역에서는 사용자 선택으로 해당 화면을 바로 이동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자 화면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장갑을 낀 채로 실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현된 화면입니다. 직관적 UI 구성과 어드벤텍에서 제공하는 터치 기반의 패널 PC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상의 모든 동작이 손가락 터치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작업 중에 필요한 필터링 기능 및 작업 지시의 상세 조회, 도면 조회, 입출고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재고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산업용 PDA에서 구동되는 로그인 화면이며 각 업무별 메뉴 화면, 조회 화면, 그리고 실질적 재고 입출고 처리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장치를 통한 재고 조회 및 입출고 처리는 바코드 스캐닝을 통해 더욱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각종 제조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창고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 창고에 유무선 센서를 설치하게 되고 이러한 센서에 감지된 각종 환경 정보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미들웨어를 통해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창구 환경 정보는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쳐 도표 및 차체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어드벤텍의 y s p a t s 라는 플랫폼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파워 MES 키우스크는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MES 도입 전에는 생산 현황판을 엑셀로 수기관리하거나 화이트 보드에 기록하여 실시간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MES 도입 후에는 작업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작업 진행 파악이 용이하고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신속한 이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사는 고추장 및 된장 등 전통 장류를 50년 가까이 생산해 오는 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식품 제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파워 MS를 도입하였습니다. 인후 기술은 저온 보관 창고를 비롯해 각 공정별 생산 창고에 온습도 센서와 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게이트웨이 수집피스를 구성하여 실시간 온습도 및 작업 환경 데이터가 집계 및 모니터링되도록 하였습니다. 파워 MES 모니터링 화면은 데이터 가공을 통해 표와 차트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각 창구의 적정 온도와 습도 범위를 정의하여 현재 측정값이 적정 범위 내에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창구 조회 화면과 창구별 상세 조회 화면을 통해 시간, 일, 월 단위로 현황 및 추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상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H사는 LED 조명기기 전문 제조 기업으로 완성품 조립 후 검사 성적서 제출을 위해 품질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원이 많은 검사 항목의 측정값 집계부터 결과값을 수기로 일일이 기입 후 성적서로 취합하기까지 검사 기기 수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인후기술은 검사원의 많은 반복 업무를 RPA 기술을 연동해 알고리즘화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작업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 측정값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및 검사 성적서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RPA 연동 영상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후기술의 MES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그 과정에서 어드벤텍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이렇게 구축되는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타산업군 대비 그 수준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각 산업별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자 하는 최근의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분명 방향성의 일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는 처음에 보여드린 현재의 협업 모델입니다 향후에는 이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자 할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각 제조사 사내에 설치던 서버와 각종 미들웨어들은 어드벤텍의 와이즈파스라는 플랫폼과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엔드유저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 예를 들어서 각종 측정 장비나 센서 HMI와 모바일 단만 길이를 제외하고는 어드벤텍의 와이즈파스와 클라우드상에 구현되는 파워 에 m s 를 통해 시스템의 접근, 제어, 통제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역시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된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파워 에 m s 와 연계되어 설비 운전 조건과 작업 환경, 작업 실적 등 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후기술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등의 컨택센터, BY, DW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그 외에도 전력 효율 개선 장치 구축, 제조기업의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사업과 더불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서비스, 제조, 수출, 바우처 등 신규 사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당사의 시스템을 도입한 제조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사업군 별로 여러 업체에 적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이외에 유통, 물류, 리테일 및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산업별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IoT 플랫폼을 이용한 무인 매장 관리 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의 물류센터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그에 대한 간략한 개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지금은 IoT와 제조, 빅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특히 산업용 데이터 분석과 제조 관련 IoT 서비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하고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기회를 어드벤텍과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채워나가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부족한 발표, 발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